장르는 다르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분들은 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위선양이죠 어, 정말 예. 그게 국위선양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이 문화가 할수 있는, 음. 유일하게 문화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아, 음악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음. 우리가 사는 음. 세상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음. 음악 하는 사람들 진짜 멋있는 것같아 멋있어. 부러워. <웃음> 또 음악 하는 사람들은 또, 또 배우를 그렇게 볼거 아니야. 약간 상대적이잖아.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어. 어, 아, 그래. <웃음> 그래. 나는 이제잘 어, 다시 태어나면 음. 어, 뮤지션 하고 싶어. 나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싱어송라이터. 어. 우리는